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렇게 귀한 어, 저희의 에,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대한민국은 어, 2차 대전 후에 에, 140여 개 신생 독립국 중에서 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1950년 6.25 남침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의 한국전쟁 종군 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어, 보도했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60년대 초 어, 대학생이었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웃음> 5대양 6대주를 휘젓는 세계 중추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개방성과 자신감.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키아노 가지고 하는, 어, 그, 그런 훌륭한 이런, 어, 그 예술인뿐만 아니라 BTS라든지, 그 다음, 그 다음에 과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앞장서서 국제사회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한국에 해외여행자가 가장 많았을 때 2,900만 명이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보다 인구 두배 반이 넘는 일본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2,000만을 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그 역량을 발휘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 종북 어, 조합파들은 후본의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집요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심지어 교과서나 교실에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운동권 의그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주사파 운동권 인물들이 북한의 김씨 부자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북한이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에 북한의 적화 통일을 지시하고 북한의 실패와 대비되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끈 두분 대통령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그리고 방향타를 주었던 이승만과 박정희 두 분의 공격을 이제 제대로 조명할 때입니다. 북한의 독재 집단이 만든 세강경을 벗고 어, 대한민국 정부의 에, 성, 대한민국 성공의 뿌리를 확인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공헌을 어, 해야 됩니다. 저는 어, 이 화엄에서 어, 이 선녀 같은 그이 정신의 여사가 아, 그오이박세에는 이 모임을 가지고 애국운동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이 하면 그건 뭐 괜찮은데 아예 전혀 이런데 그 어, 뭐라 그럴까요? 안심이 없을것 같은 선녀 같은 여성이 하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정말 어, 우리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그런 애국운동이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지 이, 이 기회에 에, 여러분들께 부탁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전국 좌파들은 어,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10월달에 일으켜서 촛불 뭐을 어, 어, 어, 어, 어, 해가지고 이걸 더 확장시켜서 탄핵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 이명박 대통령이 500만 표에 그큰 차를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MBC를 포함을 해 가지고 막 허위 뉴스를 막 날리고 이렇게 하더니 황후병이되는걸뭐 해서 그냥 3, 3개월인가 4개월 동안을이 광화문 어, 이 일대를 무법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이 아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어 부각산 뒤로 도망가가지고 아침 일음 부르고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에? 그래서 결국은 좌파 정권의 길로 안내를 안게 되지 않았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촛불 대화하고 그럴 때 마찬가지로 어그 밀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애국시민들이 그때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을 파악을 못하고 그냥 촛불리거 그냥 아 저, 저게 진짜인 줄 자, 착각을 하고 방관을 했던 거예요 방관을 했기 때문에 촛불이 그 좌파혁명으로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예를 들면은 이번 어, 10월 22일이 저기 환경연 민노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촛불병으 시작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이걸 다시 또 어, 제2의 광병으로 우 몰구할 지금 계획인 어, 걸로 저는 어, 이게 우선하게, 우선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애국시민들이 모든 단체들 마찬가지야 흉동원에서 저걸 완 압도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을 모시고 단면 있는 단체들 다해서 그날 압도를 해가지고 저게 일반 국민들한테도 저게 엉터리 되는 것을 알수 있게 우리가 한번 이번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드리고 싶은 특별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